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영PK입니다 오늘의 주제 아이폰 SE를 지금 사도 괜찮을까? 제가 이제 아이폰 SE를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한지 어느덧 한달넘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폰 SE를 구매하고 한 달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때쯤 갑자기 아이폰 12 관련 루머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성공한 존버라고 생각했는데 이 찝찝함은 뭐지? 물론 아직 아이폰 12가 출시 전 루머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됐을 때 어떨지는 그때가 돼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폰 SE를 지금 이런 아이폰 12에 대한 루머가 막 떠돌고 있는 와중에도 과연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한달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나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든 아이폰 SE 언박싱 리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이 아이폰 SE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장단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크기가 작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가장 최신의 애플 AP 칩을 탑재하고 있고요 음, 가장 좋은 뇌를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대비 준수한 카메라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이걸 구매해보고 느낀 거는 새로 산 느낌이 안듭니다 사실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지 않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크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뒀었습니다 크기 정말 편합니다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까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크기가 정말 딱 좋아요 이 손에 딱 잡혀서 한 손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깔끔해요 색깔도 이쁘고 이번에 색깔이 화이트 블랙 제가 또 공수를 해왔어요 화이트가 생각보다 진짜 잘 뽑혔어요 팬더라고 놀릴 게 아니라 이 뒷면은 화이트 색상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답답함은 적응을 하게 되면은 딱 특히 불편한 것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인데 이거는 음...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기 자체가 작아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확실히 빨리 달긴 빨리 달아요 게임을 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많게는 세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와 여기 보조 배터리가 진짜 좋아져가지고 미니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가방에다 하나 정도씩 들고 다닙니다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 음악 정도만 듣는다 전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아요 하루에 많으면은 한번 한 정도 충전하시면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정말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어요 데일라이트 때는 정말 이쁘게 잘 나옵니다 이 아이폰 감성을 아주 잘 살려줘요 당연히 영상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단, 야간에 촬영을 하면 노이즈가 좀 심하게 낀다? 이 정도는 감안을 한다면 정말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어요 아이폰 SE만 짚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폰 12가... 이게 사실 좀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와... 이번에 아이폰 12가 4종류로 나올 거라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스탠다드 모델인데 이 모델이 사이즈가 아이폰 미니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무려 이 아이폰 SE보다도 작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사이즈가 작다는 장점 때문에 구매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살짝 그 루머 보고서 뒤통수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가격대가 아이폰 SE를 따라하지 못해요 그건 한 7,80만원대를 세금까지 추가하면 나중에 형성이 될것 같고 얘는 55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SE를 아직까지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아이폰 화이트 제품을 대여를 해주셨던 KT 광고 타임! 지금 현재 아이폰 SE2를 KT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k t 샵만의 단독 상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휴카드 사용 시 최대 72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오지 혜택 같은 게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정말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었 계속해서 이 아이폰 SE 관련 컨텐츠를 찍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아이폰 SE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세 번째 컨텐츠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이 k t 에서 아이폰 SE 화이트 제품을 대여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프로모션 영상이지만 실제로 제가 아이폰 SE 이 레드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구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보고서 이 만족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실 좀 횡설수설한 느낌이 없잖냐 있긴 한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